반갑습니다. 천웅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2021년 9월 1일이네요. 어, 달이 바뀌었으니 8월달까지 부산의 아파트 시세나 이런 방향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과연 거래가 조용한 가운데 가격은 올라간건지 부합이었는지 내려간건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어, 먼저 우리가 전세가의 그 변화와 그 다음에 매매가의 변화에 서로 상관관계나 수치 흐름을 같이 짚어보면 어, 조금의 방향을 더좀 세밀하게 예측을 할수 있겠죠. 먼저 이건 전세 증감률입니다. 전세 증감률에는 부산 전체가 0.22에요. 이 중에 가장 전세 증감률이 높게 나온 게 0.46이 나온 해운대구 동래구고요. 그 다음에 연제구가 0.45 그 다음에 부산진구입니다. 평균이 0.22이고요. 전세가 나름 조용한 그런 해당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가 0.31로 제법 움직였었네요. 전세지수는 이렇는데 이 전세지수만 봐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얼른 또 감이 잘안 오시죠? 어, 이게 이제 매매 정감율하고 비교를 해가 놓고 보면, 어, 매매 정감은 어, 색깔이 진할수록 올라간 그림이에요. 이게 올 달부터 멀리 말고, 이제 요 최근에 8월 달 움직임을 훑어볼 거기 때문에 어, 가까이에 한 서너 달을 짚어보는 거거든요. 어, 여기 보면 8월 달에 8월달은 여름휴가철이고 우리가 이랬죠. 8월 초 7월 이때는 조용한가 싶었지만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거래는 조용했지만 가격 증승률이나 이런건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8월 가장 최근에 어떤 수치를 놓고 보면 조용하니까 가격이 내렸나? 그렇게 얘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역시도 가장 수치가 큰 곳은 8월 마지막 주에는 남구가 가장 크게 움직였네요 남구 그 다음에 동래구 영도구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영도구 그리고 사상구 그 다음에 동구 이런식으로 움직였어요 아번에 제가 데이터 불어주면서 북구를 빼, 모르고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웃음> 북구는 부산이 아니더냐 이런 댓글을 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웃음> 북구는 0.14 였네요 연재구도 0.14고요. 금정구 0.17 서구가 0.2였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의 어떤 매매 가격 증감지수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안 움직인 그런 동네는 또 조금 조용한 수치로 나올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전세 가격지수는 어, 여기 보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 가격지수가 우상향으로 어,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이게 전세 가격 지수는 가장 숫자가 높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수영구네요. 아니, 해운대구네요. 해운대구, 수영구, 그 다음에 강서구와 기장군이 많이 움직였어요. 전세 가격 지수는. 그 다음에 금정구, 진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북구, 사합, 남구, 그 다음 레벨이고요. 어, 또 그다음 이제 단계로 사상구, 동래구, 동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전세가 좀 낮게 움직인 곳은 이제 영도구와 중구는 좀 전세가 낮습니다. 중구 서구는 어, 연제구도 사랑 아닙니까?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제구는 107.9로 움직였네요. 1 0치를 넘어설수록 아까 움직임 폭은 더 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그 다음 전세가격지수는 이렇는데요 매매가격지수는 뭐 어떠냐 이거죠 매매가격지수도 부산전체가 120입니다 이게 놓고 보면 어,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매매가격지수가 계속 이렇게 수치가 늘어오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어요 폭이 어, 이러다가 어느 날 가을장이 왔네 이제 이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9월달 되면 어, 초롱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초에 잠깐 조용했지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8월 달에 어, 이 저는 이 수치가 매매가격지수며 이런게 수치가 늘고 있는게 흐름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 왜냐 거래가 저는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기존 아파트는 사실은 좀 조용했었어요. 재개발이 많이 움직였지. 근데 이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잖아요. 제가 지금 봐드리고 있는 이 데이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 있는 건 거래량은 굉장히 작은데 하나씩 나오는 거는 낮은 가격에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가격 갱신이 되면서 더 높은 금액들로 하나씩 나오는 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건 예. 그럼 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높은 곳 역시 해운대예요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남구. 이건 해수남이네요. 해수남. 그 다음에 강서구, 기장구는 매매든 전세든 다 흐름이 좋습니다. 금성구와 연제구도 어, 이게 매매 가격 지수는 어, 낮은 편이 아니에요. 꽤나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수치네요. 어,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높을수록 어, 아까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기가 쉽겠죠. 어, 이 매수 우위 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이것도 매수가 더 많고 팔고자 하는 매물은 작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국의 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부산만 제가 매수의지수를 구한 게 아니고 뭐 경남, 강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대전, 울산, 세종,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까지 한번 같이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했더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매수의지수. 그래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8월달에 강원도는 계속 늘어왔네요 4월달 이후로 쭉 매수의지수가 수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매수의지수가 100보다 더 낮은 곳도 꽤 있습니다 이 보면 근데 부산은요 101.8 100이 넘어있습니다. 8월달 들어서 8월 둘째주부터 부산은 매수의지수가 100을 초과했습니다. 어, 4월달에는요. 매수의지수가 50도 안되었습니다. 일는 오히려 매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매수자보다. 만망세였다는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 올, 올해도 올 계속 꾸준하게 매수의지수가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월 중순 둘째 주부터는 이제 100을 초과한 그런 매수의지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이 안되네요. 대구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조정으로 추가되고 뭐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걸까요? 그럼 인천은 안 보세요. 인천이 굉장히 바쁘게 많이 움직인 게 매수의지수가 133.1이에요. 아, 강원도보다 인천이 더, 높, 더 높았네요. 더높 매수의지수가. 인천이 1이고 강원도가 2위였습니다 100을 넘는 곳은 아까 인천, 강원도, 그 다음에, 강남, 서울, 강남,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이거 장이 죽어 있는 장이 아닌 거죠. 움직이고 있는 장입니다. 매수 유지수가 100이 넘기 때문에 그런 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이제, 거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 전세 거래 지수는, 여기 보면, 9.1이에요. 9.1. 9.1은 그러니까 어 활발한 거에서 한산한 걸뺀그 차이를 얘기하는 그런 어 수치거든요. 어 이거는 뭐 그다지 높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전세가 움직이는 거래량은 전세 거래 동향은 어 3월달까지는 조용했죠. 근데 그 3월 이후는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요 데이터를 제가 길게 보느라고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 아까 앞에는 뭐 9, 뭐 이랬죠. 한 자리 수였는데, 8월달은 15입니다. 15. 요거도 어,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보다는 전세 그래도 많이, 그때보다는 좀 활발해져 있다는 그런 수치예요. 전세 지수가 15입니다. 근데 강남 12.9, 부산은 15.1인데, 어, 서울 15.2, 평균이에, 요 어, 광주 3.1, 인천 17.9, 수도권이 16.8 전체 시장에 놓고 볼때 부산도 결코 빠지는 수치가 아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수치들을 보입니다 그럼 전세 수급지수는 거래가 아까 그랬는데 수급은 요 네? 전세 수급은 어, 요거는 어,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볼때 수요가 더큰 거를 얘기합니다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물량은 작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수가 173입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의 172예요. 전국은 176.6이네요. 우리가 그 임대차 3법으로 뭐 전세 대란이 와가있고 난리가 나있다 하잖아요. 100에서 수치가 한참 더 올라가 있죠. 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170이 넘어있는 이 수치가 최종만 142.3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세가 이렇게 전세 수급지수가 어 이렇게 뭐 200건처 가까이 다 가도록 높아있다 하면 어 향후에도 부동산이 뭐 안정돼갖고 낮은 가격으로 움직일 그거는 글쎄 그다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세가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매매가 좀더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래지수를 한번 볼까요? 어 매매 거래지수는 어, 여기 보시면, 어, 요건 작년, 어,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제가 나눠 놨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는 부산이 8점입니다. 8.2. 8.2. 어, 한창 작년 조정이 이제 막그 묶이기 직전, 조정 묶이기 직전 부산의 어떤 그런 작년 가을장은 여기 보시면, 50이 넘어 있죠 54, 뭐 53, 뭐55 이랬습니다 이때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부산장이 그러다가 올 상반기 때 8.2 이랬네요 이러던게 올해 한번 볼까요 어, 올해는 지금 8월 달에는 어, 부산의 매매 거래지수가 14.3 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올 1, 4분기 때 보다는 어, 매매 거래지수가 그래도 늘어 있습니다 8월달은 부동산이 비수기죠.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늘어 있어요. 봄 때보다는 봄보다 더 늘었죠. 봄에 거의 두배 수치가 되어갑니다. 3월달에 거의. 이때에 비하면 3, 4, 5에 비하면 두배 수치예요. 매매 거래지수가 장이 슬슬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제 면적별로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중형, 중대형. 뭐 중소형, 소형, 대형 이렇게 뭐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소형은 42만, 중소형은 40에서 62.81, 중형이 62.81에서 95.86,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중대형은 95.86에서 135, 대형이 135 이상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어, 부산은 전용 면적별 가격지수를 놓고 봤더니 부산은 큰 평수가 가장 매매 가격지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평수에 이 물량이 작고 살려고 하는 선호도는 많고 이래서 매매가격지수가 좀더 가파르게 움직인 그런 수치를 보이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어, 대형과 중대형이 수치가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중형, 어, 소형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그래도 조금 수치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 어,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 이렇는데요. 그러면 어, 여기에 4분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4분면 데이터를 보면요. 음, 제 얼굴을, <웃음> 얼굴을 치워야 되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자, 이 데이터를 보면요. 어, 요거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어, 6, 7, 8. 그러니까, 1, 2, 3, 4. 1, 2, 3, 1, 2, 3, 그 1, 4분기고요그 다음에 4, 5, 6, 4, 월 6을 한번 볼까요? 2, 4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 5, 6. 4, 5, 6, 2, 4분기 때도 부산 전체는 어 여기가, 요 밑에가 이제 어 4월달이겠죠. 어 여긴 6월달이겠죠.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전 구역이. 그 다음에 이거를 4, 5, 6, 7, 8, 9를 한번 볼까요? 7, 8, 9 7, 8, 9두 달치라서 데이터가 어, 데이터가 안나오네요. 6, 7, 8, 9 한번 보겠습니다. 자 6, 7, 8, 9만 놓고 봐도 6, 7, 8 여기 8월이겠죠. 7월까지 나와있는 요 차트에는 어, 7월 한달 끝까지 아직 8월은 한달 월 마감이 안 끝나, 안 끝나 놓으니까 6월, 7월 두 달치를 놓고 봐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 중입니다. 최근에 7월달은 해운대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인 게 보이죠. 해운대구, 수영구, 연재구, 그 다음에 동래구, 어, 사하구가 굉장히 약진을 했네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요. 부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지만 어, 2021년 1년 내내 움직임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래는 조용했다가 활발했다가 이제 이래 제이 왔지만 우상향충이기 때문에 혹시 집을 팔았던 무주택자분들 그 다음에 돈을 어중간하게 지고 예금을 할까 집을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런 와중에서도 어, 늘 깨워서 우리는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k b 부동산 어,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부산지역만 살펴봤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오늘이 9월, 2일,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또 가을장을 발품도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언제든지 초롱부동산에 미리 예약하시고 상담하러 오시면 상담 환영합니다. 오시면 1대1 맞춤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봐 드릴 테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9월 첫 대문 이렇게 부산의 8월까지의 시세가 어땠는지 짚어보는 걸로 유튜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